쪽쪽 살펴보자. 이미스트입니다한명죽나 형제들, 여기 2보 슈드다. 레벨 2야. 저기다. 저쪽이야. 벌레 같은 저 빨리 간다. 드론 감시는 이 아직 <목소리도> 아, 크스타공격야 여기, 쫙, 드디 드론, 시점으로 전환할게. 준비, 적이다. 고 있다. 리다가 박히었어. 누가 내크러 a 를 부쉈어. 엄 던져 전 잡았다. 실드를 충전하는 중. 공격 받고 있다. <놀람> 잡았어. 걱정 말게나. 내가 살려주지. 분대 <목소리> <군대> 하나 잡았다. <웃음> 좋았어. 장전 중. <목소리> 조심해. 저쪽 멀리 적이다. EMP 재설정한다. 공습을 요청하겠다. 저쪽에 누가 있어? 저기저쪽에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저어 있어 기다려. 실드 좀 충전해야 해. 저쪽에 적이 있는 걸 봤다. 저쪽에 누가 있어? 실드 충전 중. 쏘기 있어. 기어어어어어어기어 누군가 있었어. 과자 팔러 온것 같진 않아. 사철 시트 가능한다 리는 바로 저기야. 장전중! 저쪽에 나쁜 놈들 이 있어. 빨리! 링이멀리치나 장전 중. 장전 중! 사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실드지키 스킬 사용 중. 어머 부탁한다. 가 생겼다. 다른 팀이 저리를 공격하고 있어. 공격 중이야 하나 잡았어. 공격 받는 중이야. 피닉스 키트 사용 중. 어머 부탁하다 하나 더 쓰러뜨렸다. 잠자중. 반격 녀시이 마지막이야. 증거. 좋았어. 잘했어. 충격 받고 있어. 다 때려 부숴주지. <웃음> 장전 중. 군대 전체를 잡았어. <웃음> 죄다 링 바뀌잖아.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해. 저쪽에 적이 있다. 날 보진 못했겠지.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 뭔가 보이면 알려 줄게. 발사. 재부팅한다. 정지하시고 대사야. 가다. 사슬 벗은 노다. 충격 받고 있어. 장전 부탁한다. 도움이 필요해. 샷. 온패를 던져 줄 테니 숨으라고 형제들. 장전 중. 장전 중. 장전 중. 기다려, 피닉스 키트를 써야 한다. 이봐, 형제들! 복지기가 온다! 으악! 공격당했어! 저기, 저기 서로 회상하고 있다!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드론을 회수하겠어. 공습을 요청하겠다. 내 눈은 둘 뿐이 아니야. 하드웨어를 재부팅하겠어. 실드를 충전하는 중. 나는 발사. 장전 중. 누군가 저기 있어. 저거 맞고는 뭔? 사격 개시. 빨리 빨리. 점프팔드 던지게! 반대주게 <웃음> 1분밖에 없어 리잉은 바로 짜리 수륜탈이어이 공격받는 중이야! 장전기! 잘합니다. 킬 리버실드 레벨 3이야! 그리 멀진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 우리 서둘러야 해. 해 실드 충전해야 해 여기 리보실드다 레벨 5다! 에너지 탄약이 필요해! 여기, 좀 해야겠어. 여기. 여기, 여기. 약이야기 여기, 30초 남았다. 여기, 고급 키트야. 여기, 실드 배터리야. Don't do it.